다이어트가 뭘까요? 체중 감량입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다이어트는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는 나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애쓰는 식욕 본능을 지닌 본능의 나가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이 본능의 나는 인간이 수백만 년 진화하면서 유전자에 각인된 강력한 충동과 욕구입니다 이 둘이 싸우게 되면 젊을 때는 의욕을 앞세워서 참아야 하는 다이어트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어렵게 체중 감량을 해도 요요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 다이어트 과정에서 식욕 본능하고 싸워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먹습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한 숟갈 더 먹을지 말지 고민하거나 배고프지도 않는데 입이 허전하거나 심심할 때 눈앞에 음식이 있다면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먹을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가 고민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을 보는데 갖고 싶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충동구매로 무수히 많은 주문과 반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동구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갖고 싶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환되면 충동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라 합리화가 시작되면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진이 임박했다는 소리에 합리화는 더 빨라지고 ARS를 통한 주문은 천원을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할인까지 받게 되니 아주 우수한 합리적 소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식욕 본능에 나와 무수히 맞닥뜨리면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절실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야 매 고비마다 슬기롭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생각하는 나가 본능에 나를 깨우지 않으면서 둘이 서로 친하게 갈 수만 있다면 체중 감량도 힘들지 않고 요요도 쉽살이 오지 않습니다.